이으 없으니까 씻을 때. Kidario, Momcho, Tama, k i 기다려 멈춰 참아 돼. 앉아 아. 아. 기다려 m a k 기다려 r 지마 a 식안 준다 조용히 a t i m a Katima, Katima, k 자고 있어요. 맞습니다. 집에서. 그럼 대타는 하는데 이래서 참그 연비 말을 좀 듣긴 해야 돼. 연비가 딱 예언했어 온다고 했었는데 약간 비수리 아, 못올것 같다고 연비가 그래서 대타로 협강이를 부르자 전화를 해봐라 그랬는데 아니 비수리가 온대 했는데 뭐 하고 내가 안 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이제 전화 와서 아, 너무 피곤하대 그래서 자자자 어, 하고 나서 딱받은 다음에. 풍그니까 한두 번 보냐고. <웃음> 아니요. 근데 빗솔 님은 영원히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계실 거예요. 아니, <웃음> 죽었냐고. 사실은 오늘 지난번에 진행했던 60초를 현실아방 60초를 다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명이 안 되면 그거는 못 하니까. 어. 그거는 다음번으로 미루고. 그래서 여기 공석이 하나가 있죠, 여기. 예.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의자가 지금 달라져. 요 의자 어, 보면은 등받이도 있고 쿠션도 있는 의자를 아게 <웃음> 아주 튼튼한 쿠션과 예,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하게 하고 뜻한 온. 아니 진짜 뭔가 카메라가 이상한 게 어디 가서나 나 보고 다들 좀 체격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혀카메라로가 작아 보이않아 그지. 근데 웃기지 않냐? 내 얼굴이 연비보다 훨씬 크거든. 내가 쓴 모자 얘가 쓰잖아. 그럼 거의 얼굴 반 덮혀 버려. 근데 카메라로 보잖아. 별로 안 그래 보여? <웃음> <웃음> 나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하냐? 웃음> 왜 은근 가운데 차지 <웃음>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봐봐 그쪽 이상한 거야 보인다니까. 음, 카메라가 이제 약간 왜곡이 있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약간 가해로 오면 조금 더 넓대대해 보이는. 아니 근데 원래 얘가 아. 캐빈님보다 더넓대대아 여기는 또 조금 작아 보이니까. 아 그래? 이렇게 왜곡이. 그러면 아 한번 가봐. 어 있어?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웃음> 그러네 왜여랑 나랑 만은 키가 비슷하지? 다리가.. 키 <웃음> 차이가 20cm가 나는 <나은> 듯야 <웃음> 20cm면 이만큼이야 니가 <웃음> 허리가 이만큼이 더있는거야아 <웃음> <웃음> 근데 카메라가 연비 업가가좀 심하네 그쵸? 흐흐흐 음. <웃음> 아, <모르겠네. 웃음> 저도 그렇게 아, 네, 어, 눈빛이 불안해. 아, 표정이 마음에 아, 아, 어떤 아, 말을 할까? 아, 약간 표정이 아간 어, 도와줬는데 아, 간다. 봤다고? 너무 재밌게 잘봤 아, 너무 재밌게 잘 아,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큐 땡큐 땡큐. 빨리 들어. 땡큐. 땡큐. 빨리. 또 빨리. 또 빨리. 수디가 잡았다. 가 아, 왜? 잡 <웃음> <웃음> <거> 이만봐바는라 <많이> <웃음> <마, 마>, <웃음> 야, 해줘도 잘안 해줘도 잘면 아니 안 해주는 게 낫지. <웃음> 네. 안 해주는 게 이득인 거야. <웃음> <웃음> 너도 참 웃기게 생겼다. <웃음> <웃음> 무슨 말이야? 야, 우리 <웃음> 그 생긴 걸로 생긴 걸로 그러지 시작하는데. 말자. 마스크 내려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그래. 마스크 진짜. 내린다니까. 아니, 자, 얼마든지 할수 있어. 엄마 아빠도 어? 불러가. 진짜. I can do this all day. <웃음> 아니아 <웃음> 아니, 무슨 웃기게 무슨 하루 쟁일할수 있어. 하루 쟁. 아생게 무슨 뜻이야? 이게 웃긴 <웃음> 생겼던 사람 보고. 아니. 낮에 할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슬램덩크 잠깐 보고. 네, 슬램덩크 보는데 존내 웃겼어요. <웃음> 그 <그거> 말해도 돼요? <웃음> <웃음> 보는데 자꾸 저기 왼쪽 끝에 앞줄에 앉은 애가. 아, 겁내!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음. 와, 막, 나온다, 막,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둘이서 하는 거야. 그, 슬램덩크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약간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약간 잔잔하고. 음. 맞지, 맞지. 그때마다 말을 하는 거야, 얘네가. 아, 죽는다, 죽는다? 어, 맞아. 어어어어니까 그러니까 옆에 앉은 모르는 여자가, 아이씨. <웃음> 그리고 한번또 뒤에서, 아이씨. 소리가 딱 났을 때한번 이렇게 일어났다가. <웃음> 그리고 앉았다? <웃음> 어딱 앉았어 그래서. 그래 서잤다가 다음번에 소리가 나면 진짜 한 번만 가야겠다 <웃음> 보다가 아 인다 날또 소리가 났어 딱 일어났어 <웃음> 내가 얘한테 어, 근데 못 알아들었어 케빈 뭐, <웃음> 가길래 어, 화장실 가시나 보다 이렇게 딱 붙였는데 옆에 쩌기 있어 뭐야? 아니 이렇게 돌아서 <웃음> 어, 뒤로 돌아서 <웃음> <그래서 웃음> 뭐, <웃음> <웃음> 나는 진짜로 애들 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옆에 아빠가 있는 거야 그래, 사장님 혹시 아드님분 주변 눈빛, 주변 눈빛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 다 다리 이렇게 막다 비켜주고 막 지나가시라고 지나가시라고, 어다 비켜주고, 어다 비켜주고 막어 어, 이렇게 어좀한 시간 동안 조용했어. 한 시간 동안, 동안 하다가 되게 또 극적인 장면이 딱 나와. 근데 얘가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웃음> <웃음> 와이 이게 나온 거야. 이렇게 와 하다가 옆에서 다른 분이. 또 이번에 아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러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감탄사가 나와버린 거지 다 보고 나왔는데 그 아빠랑 아들들로 보이는 그 무리가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앞에 그래서 내가 들으라고 아이씨 존나 시끄럽네 <웃음> <웃음> 아니 옆에 아빠가 있는데 안 말리더라고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웃음> 들으라고 <웃음> <웃음> 어, 그런 거고응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어? <웃음> 야 어깨라인을 어떻게 맞췄어? 개쩐다 <웃음> 야 갑자기 야 근데 방금 봤냐? 야 차은우 얼굴이 딱 없어지니까 왜 이렇게 비루하냐? 왜 얼굴 크기가 두배야 돼? 어 그러니까 야 분명히 어깨라인이 맞았는데 야 이렇게 고로시 하는 게어디있어 사람을 어깨가 넓은 거야 차은우는? 아 많았는데. 아 진짜 맞았어요 맞아요. 서브에 아침에 갔는데 저기 그 로스트치킨에다가 15cm를 해주시고요 빵은 플랫브레드요 이러니까 나한테 집 어딘지 아세요? 이러니까 나한테 집, <웃음> 집 어딘지 아세요? 집 어딘지 아세요? 아세요? 이런러니서 예? 집 어딘지 아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15cm 맞으시냐고요 <웃음> 아 예? 아예예 예, 예. 아니요 15cm 아, 맞으시냐고요 아예 아, 지지난주에 중국집 갔을 때막밥 먹다가 내가 연비한테 연비야 너멋 뭐 쩌쩌 이랬는데 연비야 갑자기 예? <웃음> 제 친구 중에 가슴이 누가 제일 크냐고요? 그래서, 왜 <웃음> 내가 그걸 왜물어봐밥 먹고 식당에서 딱나와고차 타고 오는데 2디가 뒤에서 아 다음부터는 뭐, 뭐, 뭐 하는지? 그래서 어? 불알? <웃음> <웃음> 아니 그게 뭐였지? 아, 배달시켜 먹어야지 아, 아, 아 다음부터는 배달시켜 먹어야지 <웃음> 아침부터 강남 쪽 가서 또 새로운 음,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비암을 그 아이 딱 도착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져봤단 말이야. 갑자기 연비 쪽에 이렇게 어깨를 딱 타던 애가, 아니, 애가 얼굴을 연비 여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벼. 그러니까 <웃음> 연비가 어 케미네 케미네 케미네 나도 그 혀를 느꼈어. 아 그래? 어, 귀여워서 한번 해볼래요. 카메라 앞에서 뭐 고급져서. 어와아다또 나한테 또 나한테 또 나한테 또 나. 아 이뻐 근데. 근데 갑자기 얘가 <웃음> 얘가, <웃음> 얘가 <웃음> 마이크 마, 마스크 딱 물어서 딱 내려 잡고 있다. 아니 근데 아야 다칠까 봐 여기가 여기 누구 여기다가 목에 이렇게 뭐가 뭐라는 거예요? <웃음> 야, 얘 다칠까 봐 이제 뭘 못하겠다. 어디다? <웃음> 아니 아니 여기 여기 귀 뒤를 계속. 아 그래? 2D 파충류 분양 어디 서하냐고 조심히 쓰요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방송에서 문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뭐 디스코드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 연락서도 있기 때문에 나는 빗소리랑 관련된 에피소드라 그러면 연비가 제일 나빠다자딱 <웃음> 보자마자 내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야. <웃음> 아 여러분 이거 오해가 있어요. 나는 얘가 목소리에서 되게 그 잡부감을 느꼈지. 그러니까 그 되게 세모꼴로 생겼어. 어 세모 아. 세모. 너왜내 모양? <웃음> 다 좋은데 지금 어쨌든 못 생겼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빗소리 모.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친하니까. 아 친하니까 어, 못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친으니까왜냐면 걔랑 나랑은 다투기로 했어요. 까는 거에, 까는 선을, 거에 두지 선을 두지, 않는다. 두지 말자. 아. 빗소리가 얘네 집에 잠깐 간 적이 있다. 음. 딱 나와가지고 나한테 바로 얘기했던 게와 존나 더럽다고 막 그러면서 <웃음> 연비가 막 반박을 못해. 계속. <웃음> 반박. 못하는게 아니라! 캐빈님 아, 어떻게 좀 해봐요! 나보고 어쩌라고 실제로 더러운걸 로떡하라고 <웃음> 이게 케빈님 사은 분실이 더더라고 아니야 근데 둘이 비슷해 하지말라 <웃음> 하지 말라. <웃음> 하지 <말라가! 웃음> <웃음> 오늘 사실 빗소리가 너무 힘들다는거예요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 뭐하지? 저희는 이제 4인 60초를 하려다가 아 그러면 빗소리 네 집에 가서 정이 산책을 시켜 줄까? <웃음> 응, 그냥 문 열어 주고 어 우리가 비밀 번호 따고, 어, 어, 어, 따고 들어가서 따다 하고 어어 따고 들어가서 빗소리산 저기 빗솔이 산책이 빗소리 뚜게한테 산책 <웃음> <웃음> <웃음> <빗소리 웃음> <빗소리 웃음> 갑자기 목줄을 <웃음> <웃기네. 웃음> <웃음> <웃음> 산책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어떤 분이 이제 메일 보냈다? 모르고요. 해외 사시냐고. <웃음> 아 어, 왜냐면은 이제 낮방을 음. 켜도 어두우니까 그 검은색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 놓은 거예요. 어두너손 진짜 크다. 어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볼까? 톨 사이즈. 톨 사이즈. <웃음> 커지는 맛을 보여 드릴게요. <웃음> <웃음> 다시 해 봐. 그러고 내가 여기서 내 손으로 해 볼게. 자. <웃음> 졸라 작아졌어. <웃음> 작아졌네. 커졌어. <웃음> <웃음> <웃음> 같은데 있는 거야? 네 맞아? 우와! 야너 그거 같아, 색종이랑 학종이. <웃음> 재밌어. 연비님은 전부 작네요. 전부 작진 않아. <웃음> 아, 전부 작진 않아. 연비가 교통사고 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직업도 뭐냐 물어보고 뭐 이렇게 스몰토크를 하다가. 이제 유튜버 하는 거를 들킨 거야. 또 그분이 찾아보신 거지. 음. 남자 의사 분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데몬에 달려 있었던 영상이 나 가슴 작지 않다고요. <웃음> 어. 어, 어. 그래서 어, 이제 진짜 막동상회를 만들면 어. 되겠. 거기서 이제 쇼츠도 찍고. 어 쇼츠도 찍고. 그럼 그거 기준에서 뷰티 좀 주세요. 들고 가는 하나도 누구? 없어. 그좀 줘. 뭐 진짜 채갈피 <웃음> 같은 거. 우와. 우와. 오. 뭐 이렇게 본게 있어요? 다 수익 봤어 아 진짜? 다 남았어 나는 아, 왜냐면은 아 많이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경님 조금 보태고 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떼고 저기 떼고 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없구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는 게 맞아 어, 여기 떼고 저기 떼고 하면